끄고 수분 후 엔진을 레벨을 확인합니다. 맥스에 걸쳐 있으며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에어 클리너를 교체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뇨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삽입 후마스크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해 주고요. 언더커버를 탈거 후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오일 필터를 탈거하고요. 입으로 부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제거합니다. 신품 필터고링에 신유를 도포 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크 체결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및 와셔는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와셔의 경우 공장 수락품을 지금까지 사용했었네요. 마찬가지로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드레인하게 적정 온도가 되었으면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미션올 드레인 플러그는 마그넷으로 되어있어 금속성 물질을 포집하는데요. 슬러지 및 쇳가루가 관찰되지만 큰 쇳조각과 같은 부유물은 없어 특이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 및 레벨링 플러그 실링 신품의 모습입니다. 꼭 교체해야하는 수모품이죠. 신품 와셔로 장착한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주입될 미션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그랜저 i g 의 미션오일 규격인 SP4를 충족하며 100% 합성유입니다 해당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탈고 거 신류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을 주고요 엔진오일은 쉘헬릭솔 울트라 UW30으로 준비했습니다. 베이스유가 GTL이며 100% 합성유입니다 높은 청정성과 우수한 윤활 성능이 특징인 오일이며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 엔지널 주입이 완료되었으면 시동을 걸고 잠시 대기 후 PRNT 변속을 진행합니다. 시동을 끄고 레벨링 작업을 위해 팬을 이용해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온도가 떨어졌으면 다시 시동을 걸고 변속을 진행합니다. 피단의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수입된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플러그 씰링도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플러그를 시작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50에서 60도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랜저 아이즈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미션오일의 모습이고요. 좌측은 기존 미션 오일,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미션 오일입니다.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이 현재 그랜저에 남아있는 오일로 보시면 됩니다. 엔진쪽을 포함해 모든 와셔 및 실링도 교체하였습니다. 시동을 끄고 수분 후엔진 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100%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미션, 엔진 모두 깨끗하네요.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합니다. 다